지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생명 가능 지대가 있어요. 네. 이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, 물이 생물을 살아가고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. 오. 이 공간은 그 뭐지 별태양과 그러니까 같은 이런 별 주위를 말해요. 음, 별 주위 공간. 네. 어 그러고 그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. 태양이 여기고 이럴 때 이런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거든요. 네네네. 네. 그때 주계열성이 질량이 클수록 어 광도가 크고, 네, 수명이 짧아요. 오. 그리고 또이럴수록그 생명가득 지대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, 오. 음. 그 태양에서 멀어져있고 떨어있어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질량이 작을 때는 강도가 짧고 생명이 길고 폭 생명하는 지대 폭이 좁고 가깝게 있기죠 태양이 네네네네. 어, 그래서 생각하는 지대 그래프가 아니 생긴 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. 이렇게 했는데어 x축이 이게 점점 커질수록 그 폭이 멀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. 여기가 가까운 데고, 여기가, 뭐지, 먼 곳이겠죠? 네네네. 그래서, 여기 에트스를 뭐로 하냐면, 공전궤도라고 하는데, 공전궤도는 다른 말로, 반지, 반지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AU라고도 얘기를 해요. 네네. 그래서, 이, 궤도가 클수록 멀어지는 거니까, 이렇게 생긴 거고요. 네. 어, 여기는, 이 Y축은,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, 그, 얘도 질량이 크고, 광도가 큰 거니까, 네. 어, 얘는 질량이라고할수 있는데, 뭐의 질량이냐면 별의 질량질량이에요 진량, 오, 어,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별의 진량 커진다는 거군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염아 옆에...